쥐와 소의 관계에서는 결혼도 괜찮고 사업의 어떤 개념도 괜찮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다정한 편이야 얼마를 벌던 서로 일을 좀 존중하고 얼마를 내가 썼던 이해력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쥐에게 나쁜 띠가 있어요 말띠 멀리서 말았을 땐 달라서 끌렸거든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넌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넌왜네 생각만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쥐띠와 이띠 말싸움이 끊임없는 논쟁이기 때문에 결혼을 정말 반대하고 싶은.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시내린 백마장군 주현신당 주현입니다. 저희가 매달마다 하는 코너 띠. 오늘은 g 띠 쥐띠는 누구에게나 섞일 수 있는 장점도 있어 근데 약간 소수 집단을 조금 좋아해 대범하다기보다는 소극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그렇게 소극적이지도 않아 또이 친한 사람끼리 또 활발한 걸또 많이 보여주고 자기 사람을 되게 소중하게 엮이고 자기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표현력에서 좀 약하고 잘삐져요 그래서 약간 얌체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쥐띠들은 자기 아픈 거에 무지 예민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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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시기 쉬운 여자지만 관리가 어렵다 꼬시기 쉬운 남자지만 뭔가 집착할 수 있다 좀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의 쥐띠는 그런 면에서 매우 사랑쉽지만 어른의 쥐띠는 좀 골치가 아픈 면이 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쥐띠 입장에서 보는 좋은 띠는 소띠 쥐와 소의 관계에서는 결혼도 괜찮고 사업의 어떤 개념도 괜찮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다정한 편이야 이 소띠의 어떤 고지스러운 면이 쥐띠가 나쁘지 가 않아요 그래서 어뭐 얼마를 벌던 서로 일을 좀 존중하고 얼마를 내가 썼던 이해력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결혼할 적으로도 네가 하는 것들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궁합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쥐띠에게 또 용띠 쥐띠와 용띠는 금전의 합심이 좋다 모으기 좋고 쓰기 좋다 금전의 합심이 좋고 추구하는 바가 비슷하다 투닥거려도 좀 짧게 끝난다. 그리고 금방 화해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도 좋은 배우자도 좋은 또 어떤 동료도 가능하지만 사업적인 면에서는 우유부단함을 좀벼릴수 있기 때문에 동업자에 있었을 때는 한 명이 또 들어가 주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좋겠지. 음... 세 명의 동업자가 같이 들어가면 우직하니 소가 버텨 주겠지. 그다음에 좋은 띠가 이제 원숭이 띠. 원숭이의 통통튀는 매력이 주의 입장에선 재밌어요. 그리고 자꾸 매력이 가. 자꾸 신경이 쓰여 그래서 이둘 사이에서는 원숭이의 사랑보다 쥐의 사랑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국에 행복하겠죠 쥐에게 나쁜 띠가 있어요 말띠 이 쥐와 말 사이는 사실 화가 나나 나 화가 났거든 근데 진짜 화가 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둘은 있잖아 멀리서 말았을 땐 달라서 끌렸거든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넌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넌왜네 생각만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쥐와 말은 웬만하면 너는 이기적이야 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멀리서 바라봤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쥐띠와 양띠 너왜 이렇게 예민해? 너왜 이렇게 과해? 라고 생각이 들면 노골적인 미움은 없다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싶진 않지만 미움이 가시질 않는 거야 은근히 자꾸 미운야 돌아서면 믿고 돌아서면 믿고 또 돌아서면 또 안쓰러웠다가 또 보면 또 믿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둘도 말싸움이 끊임없는 논쟁이기 때문에 결혼을 정말 반대하고 싶은 관계인 거야. 그다음이 이제 닭띠. 닥띠. 지휘와 닭띠는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말 조심. 좋은 말만 하면돼요 그냥 말만 조심하면 돼. 두 분은 비추야. 24시간 어떻게 말을 조심해? 그치 사업적으로는 괜찮아. 왜냐면 말 조심하면 되니까. 툭툭외 웬는 말들이 서로한테 생채기를 줘야. 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범띠. 이 둘이 뭐라 했는지 알아? 너는 무매력이야. 너도. 진짜 매력 없다. 너도. 이렇게 되는 <웃음> 그래서 우리가 술이 이빨이 먹고 하룻밤에 관계를 가능해 근데 눈뜬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둘이 사귀었다고 하면 잠시 잠깐 잠시나마 알면 알수록 매력이 없어요 너한테 매력을 못 느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뒷디는 약간의 구설을 주시네 하라고 얘기를 했어. 송치하고 싶은 것이 많으나 너무 행동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뒷말이 조금 들어오니까 말 속에 꼬리가 꼬리를 물어서 구설이 오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금만 신중한다고 하면 뭐든지 잘 풀려가리라 믿어요. 그리고 문서를 조금 꼼꼼하게 확인을 해라. 실수가 자꾸 빈번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것만 조심하면 대인관계도 금정관계도 좋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